안녕하세요 정식입니다 벙근이 형이 지금 2주간 격리됐어요 벙근이 형은 코로나는 안 걸렸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벙근이 형 제자가 코로나 걸려서 덩달아 2주간 격리하고 있는데 지금 한 4, 4일째 된것 같아요 담배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저 용산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제자전거가 아니고 따릉이 저분이 지금 외국인인데 러시아 사람 같아요 형뭐 어. 필요한 거 없어요? 러시아 여자 덩근이 <웃음> 형이 여, 러시아 여자를 좋아해서 저분께 전화번호를 한번 물어보고 사실 제가 브이로그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남의 걸 보니까 이렇게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막 말을 하더라고요 중간에 편의점에 보이면은 가서 담배를 한갑 사야죠 한갑이 아니라 함부로 사야 는게 나을 것 같아요 담배를 함부로 사고 이제 벙근이 형한테 갖다 주고 문틈으로 갖다 줘야 되죠 접촉하면은 저도 그 격리될 수 있으니까 문 앞에만 놔두고 문 사이로 얘기 좀 하다가 그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, 여러분 팬분들께서 번근이 형한테 뭘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한우도 보내주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벙근이 형 살이 안 쪄서 이번 기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살리좀 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궁인데?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여기는 창경궁 어이북게 창경궁 이북게 창경궁 자네 창경궁은 어디서 왔는고? 저는 경남 앞전 쪽에서 왔어요. 하... 아무튼, 벙근이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은 아주 멀다는 점.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되고, 차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맞아요. 하지만, 차가 없죠? <웃음> 고 여기는 장례식장. 장례식장입니다. 네. 아이들 을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저기를, 저기에 를저 자주 갔죠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아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걸 뺏어 갔어요 코로나가 이 새끼 잡히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코로나 잡히면 이 새끼를 눈가를 파서 당.. 이게 다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우선 계속 시끄러 보는 게 브이로그잖아요 어쨌든 제 사람 보니까 부끄러워니까 또 끌게요 야 아빠 다하세이응 층이지? 어뭐이응응응응응어응응응응응응 근이요형문 열면 안될것 같아요. 문 열지 마요. 문 열지 말라고. 안돼 안돼. 노노노 열지마 열지마. 형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옆집 치 찌그러니까 안될것 같아요. 아니요 제가 갈게 전화로 얘기해요. 안녕. <웃음> <웃음> 응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요 <가연>